일단 포카 비슷한 느낌으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요 네. 내용을 싹 정리해서 <웃음>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아 얼굴이 뭐지? 얼굴이 빛이 나 오늘 강의는 어디냐면 경희대학교입니다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인포그래픽 강의를 하는데 우체국 볼일 좀 보고 이제 바로 가려고 합니다 학생분들이 한 어느 정도나 신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강의 안일또 엄청 많이 추가를 해서 학생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그런 강의가 될것 같아요 입니다. 정문으로 안가고 마을 버스 타고 뒤로 돌아갔는데요 생각보다 이렇게 오는게 훨씬 난은것 같아요 맨날 정문으로 갔었는데 일단은 강의장에 들어가기 전에 어, 카페에서 간단하게 작업 좀 하고 그러고 들어가야 되겠어요 어서 얼굴에 기름이 장난 아니에요 여기 어디냐면 어, 경희대학교 오비스 홀 와보니까 여기가 제가 옛날에 한 2013년? 되게 옛날에 여기에서 어 대학생, 대학생 그때 당시에도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파워포인트 그거를 대학생 여기 경희대학교에 있었던 학생분들한테 강의를 했었던 곳이네요. 보니까 오비솔 여기는 어큰 운동장, 광장 같은 곳인데 여기 좀 많이 개조가 돼서 어 농구장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추억이다 완전히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빛이 나 얼굴에 기름기 많은게 좋은거라는데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파워포인트랑 인포그래프 관련해서 동원님 모셨을까요? 이지훈 강사님 모셨거든요. 큰 박수로 모셨을까요? 아,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 네, 기대되는 표정이 지금 조금 더 <웃음> <웃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시간 반 정도 강의하게 된 이지훈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 박수가 끝날 때는 얼마나 커질지 저도 궁금하네요. 아, 저는 끝날 때 항상 어, 구운 받은 만큼 박수한번 쳐달라고 하거든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만약 에 제가 맥주를 되게 좋아해서 이런 식로 맥주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도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만들려면 여러분 되게 머리 터져요. 이거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번더 하면은 난리 나요, 여러분. 아, 넘어갑니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아, 요거는다 있어요. 요거는제 블로그 가면은 요거 그냥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뭐 그냥 다운로드 받아 가세요. 강의 좋았고 유익했다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네고맙습니다자 아, 저는 이지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포카 비슷한 느낌으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요. 네. 내용을 싹 정리해서 A4용지에다가 이제 하나 네. 해놓고서 이제 내용 무슨 내용이 들어갈 것인가 쭉쭉쭉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용을 하나하나 집어넣으면서 새롭게 디자인을 해요 아.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어서 아 근데 오늘 훨씬 좋았어 <웃음> 아 그래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조심히 가세요 네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 도와드릴까요? 아, 아니요, 이제 제가 알아서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정리할 강의가 끝났습니다 벌써 밤이 됐어요 학생들이 가을 갈수록 표정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했는데 혹시라도 제, 그제 강의 들으셨던 분은 저 너무 기분 좋게 간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경기대학교 좋네요 또 오고 싶다 또 불러주세요 아무튼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거 많이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경희대학교에 있는 제 멘티, 제 예전에 어, 멘토링 같은 걸 해줬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몇몇년 전에 그 친구가 저녁을 해서 보자고 한 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이제 저녁을 먹고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네요. 가봅시다. 아. 너? 말해 말해 말해. 뭐야 자 이제 저는 끝나가도 이제 갑니다. 요 녀석이 제 멘토예요. <웃음> 맨, 멘티 멘티 멘토래. 멘티 멘티. 이 친구도 지금 이런저런 어 뷰티 쪽이라든 그쪽 하고 싶어 하는 친구인데 많이 봐주세요. 호가입니다. <웃음> <웃음> 그래 아무튼 우리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웃음> 합시다. 이지쌤이었습니다. <웃음> 안녕. <웃음>